엄청 멋있다. 와. 자, 오늘 철원 한탄강 물이끼 트레킹 왔어요. 여기. 허리 안녕. 입장료는. 성인 한 분에 만원씩 단체는 8천원씩 결제하시면 상품권으로 도와줍니다 여기 대형 주차장이 있고 여기서 바로 은하숙교리 이렇게 멀지 않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고개! 고! <목소리> 야, 이야, 사람들이 오, 왔는데 오, 경관이 어찌죠 아, 주차장에서 한 1, 2분 정도 걸어오면 여기 은하수 매표장이 있고요 자, 와! 엄청 멋있다, 와! 자, 이런 식으로 저 아래쪽에 트래킹 코스를 걸을 수가 있는데 어제 그제 어, 물, 아,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조금 제한되게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<목소리> 자 여기가 은하수교예요 거리 올라가진 않아요 내려오세요 자 뒤에 이쪽 매표소에서 계속 게해고 들어갑니다 우와 밑에가 밑에가 다 보여 그지 우와 아빠 그 높은데, 그 무서운, 그 높은데. 야 보면 저 밑에 저렇게 걸어 우와 결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출렁출렁 거린다 아빠, 괜찮아 너무... 아빠랑 이제 우와 저 밑에 봐. 우와 우 <웃음> 멋있다 밑에가 그대로 다 보여 우와 <웃음> 우와 <웃음> 어? 아 그래? <웃음> 결이 해봐. 걸어봐. 무서워. <웃음> 안 무서워. 신발 벗으래 여기. 벗. 걸어라 걸어라. 거기 날씨 좋으면은 저기도 저렇게 다 걸을 수 있는 거야. <웃음> 안돼. 저기 봐. <웃음> <아까 떨어지는> 저런 <웃음> 데들은 우와 <웃음> 저기 다걸 걸어갈 수 있는 거야. 어? 우리 떨어지면 죽는다고. 안 죽어. 안 떨어지면 되지. 오. 자, 이렇게 내려가면서 코스를. 자, 무지개 다리 쪽을 다 자, 내려오면 자, 이런 식으로 물위 트래킹을 하실 수 있는 코스가 옵니다.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녹아, 녹은 상태라 음, 일부만 지금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. 오늘은 멋있다. 와 저런데 보면은 빙벽에 저렇게 얼음이 얼려져 있는데 원래 날씨가 비만 안오면 저렇게 저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아 멋있다 멋있어 기대를 생각보다 안했는데 너무 멋있어 결합 어때 여기 너무 멋있지 어 오길 잘했죠 이야. 여기 날씨 조금 추워지면은 다시 와보자 너무 좋다 그죠? 아 그리고 단체로 이렇게 산악해서온 팀들이 상당히 많아요 와 너무 멋있다 진짜 이렇게 한번 <웃음> 놀이마당은 여기 고속적 꽃밭에서 어, 별도의 공간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놀이마당 입구에서 이 토끼를 다 선물로 주시니까 요거 어때요? 자 여기 눈썰매도 타고 빙어랑 얼음썰매도 있어 눈사람이랑 네? 네. 사진도 찍고 사진도 토끼랑 있고. 사진도 찍으면서 다섯 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<웃음> 얘네 신나네. 토끼들다. <웃음> <웃음> 고결! <고개월> 공룡이다. <웃음> 자 행사장 중앙에는 이렇게 뭐 먹거리랑 따뜻하게 쉴수 있는 것도 있어요. <웃음> 오. 뽑기 이벤트? 결이 가봐. 와 이벤트해 결아. 해봐. 뽑기. 네철원분처 카카오톡 친구 추가 그리고 유튜브 철원티이 구독해주시면 뽑기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 자, 하나 뽑았어요. 자, 결이 하나 뽑아요. 뽑아볼게요. <웃음> 네모글로 선택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많은 고민 끝에 펼쳐보세요. 92번 뽑으면서 추억의과자에 당착되었습니다. 수고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빠 살 거예요. 자, 저기 올라가야. 아! 올라오세요. 이걸로 올라와요. <뮤> <뮤> 오! 순서가 달라졌다, 겨라. 겨라! 아 너무 귀어요 아니, <보다 다녀는 거 같아> <뮤> 니가 <웃음> 서던그고결시고차도이가고 잘했어! 없는 가빙 빙어 잡기는 만원이에요 자, 스무마리스무마리마 잡아요 넣어주세요. 어 아, 아니 결이가 얼른 해 봐. 얼른, 얼른 봐. 잡았다. 결아, 언제 잡아? 오늘 안에 잡아? 어? <웃음> <웃음> 와! 어, 다루만가. 와, 잘했어요. 오, 자, 자, 비거 스무 마리 잡고 나면은 여기서 이렇게 튀겨 줍니다. 이거. 우와 그래도 어제 어 이렇게 튀겨주나봐 엄마 갖다주자. 맛있어? 피가지 피가 맛있어? 오빠는 먹지 말고 해지